<웃음> 어, 실리콘 수축 고무를 끼우는 방법 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그전처럼 뜨거운 물이나 불로 가열하지 않고도 직접 수축이 가능하게끔 나온 제품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원형을 이루고 있던 실을 잡아당기면 어, 수축 실리콘 수축고무가 수축이 되는 그런 원리이지요. 자 낚싯대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 끝부분이 굵기에 따라서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짧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뒷부분부터 이렇게 껴나가면 길이 맞추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낚시대를 이렇게 끼우고요. 이 끝부분을 뒤뚜껑 어, 막의그 윗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끝을 잘 맞춰준 다음에 끈을 당겨가지고 네, 이렇게 시작이 될수 있게끔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안에 말려있던 어, 이 플라스틱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쫙 수축이 되면서 고무가 입혀지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요 어, 번거롭지 않은 그런 어, 작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겠죠 이런정도라면 아주 쉬우니까 네, 수축고무 작업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축고무는 이런 에, 실리콘 자동수축이 되는 고무도 있고요 아,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그 테니스 라켓을 감듯이 감는 형태의 예, 수축 고무가 되겠고요. 요거는 어, 실리콘 재질이에요. 예, 실리텍스라고 하는 재질인데 요 재질은 어, 요거보다 고무 재질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요거는 비교를 하자면 어, 이 고무 재질은 비가 오거나 서리가 내리면 물을 흡수를 해요 물을 빨아 다녀 당겨서 나중에 낚싯대를 이렇게 잡았을 때그 축축한 느낌이 남아 있는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한데 한가지 단점이라면 이제 이슬이나 습기가 찼을 때이 손잡이 수축구모가 빨아 다닌다는 거. 습기를 머무, 머물고 있어서 축축한 느낌이 나서 별로 좋지는 않고요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좀 헐어요 그래 너덜너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대신 요 실리텍스 어, 고무는요 그런 게 없어요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왔을 때도 쉽게 물만 닦아주면 원상태로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고무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가격 차이는 나겠죠. 이제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이런 열로다가 수축을 시키는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열로다 수축을 시키는 고무 재질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살색까지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열로다 가열을 해가지고 어, 수축을 시켜서 쓰는 그런 형태의 수축 고무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선택은 소비자분들이, 조사님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요자 다음에는 줄잡이 고무를 줄잡이를 감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어, 실리콘 줄감기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우리 낚싯대 케이스에 직접 감을 수 있는 형태였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낚싯대에다 직접 감을 수 있는 그런 줄감기가 출시가 돼서 보다 이제 편리하게 감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6번 7번까지 네. 놓고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자 이게 지금 2 6대 2 6대면 네. 2 7에서 3이 쓸수 있는 실리콘 줄감기니까요. 요걸 선택을 해서 감으면 되겠네요. 아, 이륙, 요건 조금 길, 길겠군요. 크겠네. 3번, 3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2칸부터 2.7칸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요걸 네, 쓰면 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웃음> 이렇게 고무링 두 개하고 어, 이렇게 큰거 작은 거 어, 고리가 달려있는 링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끼울 때는요. 그냥 끼면 아무래도 어,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살짝 물을 묻혀주고 낚시대에 밀어넣으시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밀어놓고 낚싯대에다 물을 좀 발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고 위에서 밑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까지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고무링 고리가 달려있지 않는 링두 개를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부분 고리가 달려있는 앞부분 링을 끼워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리가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랫부분하고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내려주면 끝입니다 자 한결 이쁘죠 네. 자그 다음에는 네, 낚싯대 집인데요 낚싯대 집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줄을 감을 수 있는, 있는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줄을 직접 낚시대에 감을 수 있게끔 링을 어, 줄감기를 끼워놨기 때문에 이이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예, 제거를 하고 이 안쪽을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여기의 부분을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붙어있는 부분을 절단을 해서 떼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에가 좀더 넓어지고 어, 낚싯대하고 그 다음에 찌 있죠 찌? 찌도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쓰신, 쓴다는 거 예. 그러면 안에가 아, 상당히 넓어져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줄감기도 한번 결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